만약에 테슬라는 주행 중에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 자 디나를 넣고 가다가 음, 이러고. 어, 아 이게, 안, 이게 버튼식인데 아 이게 정차를 해야지 정차를 해야지 열니다뭐 하여튼 테슬라는 주행 중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럼 아주 낮은 차 속에서는 아 문을 열고 가면 되는구나 열고 가면은 주행이 되는데 계속 경고음이 열린다. 근데, 네, 조금이라도 차속이 올라가면은 문이 안 열립니다. 근데 정차는 그때 열려요.